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아, 오늘은 로또 1012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이번 주도 어, 미리 말씀드린 대로 필출 삼스 클럽에 고정 한 수를 올렸기 때문에 이 별랑카페도 로또를 샀어요. 아, 그래서 그 어, 필출 삼스 클럽에 올린 고정 수를 이 별랑카페도 똑같이 가져간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뒤에서 어, 그 결과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어, 다음주는 어,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어, 목요일까지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1 0 1 2의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화요일날 오전에 대분류 특이 패턴, 화요일 밤에 루트용지 분석, 어, 수요일날 관심그룹 1, 목요일날 관심그룹 2, 금요일날은 내수중 네 한수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12의 대분류 복기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2월수로 35가 나왔고요. 이웃수에서는 어, 1이라고 45가 나왔습니다. 어, 2그룹에서는 어, 18번 하고요. 또 20번. 5번 이렇게 나왔고요. 3그룹에서는 보너스 볼 하나가 나왔습니다. 3그룹에서 고정수를 보고 있는데 그냥 달랑 보너스 볼 하나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대분류는 일단 필터 범위 내에서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죠. 어, 이게 추를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는데요. 어,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도 여기는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어, 이거는 추를 하면 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처음 올린 건데 올리자마자 상황이 종료되 버렸어요. 아,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수, 개수가 다소 순화되는데, 아, 다수가 다섯 순화되는데, 다 수가 다섯 명을 해버렸어요. 다음은, 아,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4와 21 좌측 사선인데요. 아, 여기에서는 45가 나왔습니다. 어, 아,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4, 5, 6, 7, 45. 아, 7연멸 중이었었죠. 그래서, 8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그 8연멸은 1에서부터 8회까지라서 7연멸이면 이건 타이기록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45하고 45하고 2개가 나왔습니다. 로또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7,8크스 중에서 38을 제거했을 때 4연멸, 타이기록이었죠. 었 여기서는 18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여긴 특정 그룹인데요. 5연멸 타이 기록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5번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불주변수입니다. 어, 불주 변수가 이게 어, 출연 빈도가 높아서 매주 올려 드리고 있는데, 어, 지난주에는 어,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별난 카페도 좀 아쉬워요. 여기 어, 24. 어, 이거는 어, 별난 카페가 이건 고정수를가져갔던 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전멸를 했습니다. 여기는 불주 변수. 다음은 어, 재 가능할까요? 하는 것이 불붙은 그룹이었죠. 어, 13연속 출 중이었습니다. 8연속 출이 딱한번 있었는데 어, 13연속 출이었어요. 1, 8, 9, 15 어, 이번에는 어, 천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상황이 종료됐네요. 어, 여기 1구간도 역시 신기록 중이었죠. 18연속이 딱한번 있었는데 어, 19연속 출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나왔습니다. 보너스 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연속 출로 가네요. 어,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너스 볼은 출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도, 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 분명히 보너스 볼이든 뭐든 출을 했는데, 어, 이걸 출을 안 했다라고 하고, 어, 뭐, 몇 엿멸, 몇 엿멸, 이렇게, 몇주 연속 연멸이다, 아, 전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건 물론 이제 분석하시는 분마다 각자 이제 취향이 있으셔서 그러겠는데, 이별랑카페 입장에서는, 어, 이해가 안 됩니다. 나온 건 나온 거지, 왜 나온 건안 나왔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하튼 각자 분석하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요. 어, 관심그룹입니다. 이번 주는 관심그룹 두, 어, 두 그룹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심그룹에서는 보너스볼 하나만 딸려 나오고 두 그룹은 또 전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관심그룹 두 번째는 어, 두개 그룹을 올려드렸는데, 아, 이게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관심그룹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이, 별난카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차라리 나요 이렇게, 한개 나오고 한개안 나오고 그런 것보다 그냥 다 전멸해버리면,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그룹들이 다 필수그룹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차라리 몰아서, 나오려면 다 나오든지, 아니면 전멸하려면 그냥 다 전멸해버리는 게, 이 별난카페는 오히려, 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 편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어, 금요일에 올려드린 네수중한수 였습니다. 어, 이거 대분류 3그룹에서 뽑았는데요. 어, 3그룹이 보너스볼 하나밖에 안 나왔죠. 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보너스볼이 나왔어요. 자, 다음은 제가 오늘 이제 이거 끝나면, 이 방송 끝나면, 어, 지금 급하게 할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방송을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그점 양해 바랍니다. 어, 다음은 어, 필출 3수크로 브루토 헌터 어, 복귀입니다. 어, 라이닝과 제가 올렸는데요. 어, 라이닝께서는 어, 지난주에 22, 27, 37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 그래서 어, 이거 이 별난 카페도 22하고 27은 이거는 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천멸했습니다 어, 또, 별난카페가 필출3수클럽에 올린 거는요, 어, 여기는, 어, 세 수는, 어, 필출3수는 어,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1, 23, 45,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어, 고정한 수는 어, 45를 뽑아서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 이번 주 적중을 했어요. 고정한 수가 네, 적중을 해서, 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필출 삼수 크롭은 어, 고정한 수를 적중을 해서 저도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이제 올려드리면 나와 나와서 어, 시청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나오면 마음 속이 좀 많이 상해요. 자 다음은 이 별랑 카페가 산 로또 어, 어, 용지입니다. 어, 이렇게 샀어요 별랑 카페는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정수를 이별란카페는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5, 20, 24, 45 이렇게 가져갔어요. 어, 4개를 고정수로 가져갔는데 아, 여기서 5번과 아, 20번과 아, 45번이 나왔습니다. 어, 유튜브 방송에 그 3, 24, 28, 44 오른 고기에서 아, 금요일날 올려드린 거에서 이별난카페는 24를 뽑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안 나왔어요. 보너스볼 3번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좌측 거는 여기 좌측에 서 다시 기록을 했고요. 여기 우측 거는 우측에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5등이 전부 막 쏟아졌죠. 5등 나요 5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5등 됐습니다. 고정수 뽑은 거에서만 적중을 했어요. 어, 5등 이상은 뭐 다들 잘 나오죠? 어, 뭐 이렇게 5등 이상은 제가 아주 어, 그 유튜브 방송 표지에도 써놨지만 5등, 5등 이상은 정말 쉬워요 라고 <웃음> 써놨는데요. 그건 어, 이렇게 뭐냐면 야 올리기 위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 이별랑 카페는 5등은 무난하게 합니다. 어, 이제 유튜브가 좀 활성화되면, 어, 여기 제가 이렇게 고정수를 이렇게 4수씩 지금 3주차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어, 이거를, 그, 우리 그, 어, 필철 삼수클럽에서 이거를 분양할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 어, 검토 중에 이제 분양,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분양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별난카페, 어, 그, 저, 헌터 연구실에서, 필출 삼수크 헌터 연구실에서, 어, 매주 제가 뽑아내는 이 고정, 고정 내수, 이거를 분양하는 방법을 어, 분양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걸 분양하지 않더라도, 어, 여기, 어, 제가 이렇게 이것도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 분양해드리는 방법, 뭐, 등등, 어,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일이 아직 많아서, 어, 그, 어, 필출 3수크롭 활성화를 지금 못 시키고 있어요. 거기 매달리면 어, 그거 활성화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지금 어, 어, 특성화된 뭔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그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 필출 3수크롭 어,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요. 어, 화면 아래 어, 필줄삼스 크롭 바로가기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은 뭐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제가 활성화를 시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뽑아내는 고정 수를 분양하는 방법을 고정 내수를 분양해드리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복귀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별난카페가 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어, 목요일까지는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아, 가능하면 빨리 어, 제가 방송할 수 있으면 어,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 일이 그때까지 지금 가정적으로 일이 있어서 어, 제가 방송을 못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까 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